네, 세 번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나 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어, 두 번째에서, 왜 라다 전에는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나? 라고 했을 때, 중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air. 네, there is air everywhere. 그니까, 사방에 공기가 있어서예요. 네, 그거 정리 잘 하고, 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later than night. 그날 밤. 나중에. 이런 얘기지. 그, 러니까 그날 밤 늦게. Rada and j o h n y talked a long time o u Earth. 얼마나 설레. 우주에서 태어난 애들이 지구에 가려니까. So, Rada와 Johnny는 오랜 시간 동안 지구에 대해서 대, 대화를 했어요. long time. 오랫동안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예, 여기 가져죠 It was exciting. 뭐가 신났어? 생각,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신났어요.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Yeah. The new things지. 일단 여기서 끊어줘야 돼. 세,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너무 신났어. Yeah.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라서.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주호동사로 시작하죠. 그렇다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다는 얘기. 여기선 관계사죠. 그들이 보고 할 새로운 것들. 그래서 주,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All the new things가 선행사고, w h i c 나 대시 a t 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략이 돼 있어요. 살짝, 위치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해석하면, 그들이 지구에 가서, 그들이 보고할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신났습니다. There was one new thing r a t I and Johnny really, really wanted to do. 자 있었어요 한가지 One new thing이 좋아합니다 한가지 새로운 것이 있어요 rather and journey 라다 and j o u r n y 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새로운 것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까처럼 그대로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예, 주어 동사 이런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나 관계사인데 여기는 뒤에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rather a n journey really wanted to do what Do new thing. 이 있는 건데 그게 선행사였다는 거지.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문장에는 관계사가 생략이 돼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라다와 존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새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They thought about it all night and didn't tell mom and dad about it. 네, 그들은 또 생각했어, think, 과거,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one new thing, 이거죠? 새로운 할, 한, 가지 할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밤새 생각했고, d i d n 엄마, 아빠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It was theirs, 그것은 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Rara's family got on a spaceship.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가는 날, 다음 날, Rara의 패밀리 가족은, 네, 우주선을 탔어요. It's gonna be a long trip. 정말, 긴 여행이 될 것이야. It's gonna be. 이, 여기서 이으 그것은이라는 소리야. going to be a long trip. 아주 긴 여행이 될 것이야. 그것은. 그, 뭐, 지구로 가는 것은. 엄마가 말했어. That's alright. 여기 L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That's a, 여기 L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떨어져 쓰고. 네. 이건 그러니까 두 단어고요. alright 이라는 이런 한 단어가 있어요. Yeah, that's alright, oh 괜찮, uh, 괜찮아요. I'm so excited. 음, um, 너무너무 흥분돼. 여기는 excited죠? 네, yeah, 내가니까. I'm so excited. 여기서는, 예, yeah, 사물이에요. 여기서 exciting. 구별해야 되지. Yeah, what did Rada and Johnny talk about for long time?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One new thing they wanted to, to do. Yeah, 그들이 하고 싶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 아, 그들이 할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음. The spaceship finally landed. 자, 우주선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landed on earth. 뭐 이런 정도. That it's difficult to walk on earth. 자, 내려보니, 여기는 가져진 거죠. 지구에서 걷는 건 힘드네요. 라다가 말했어. I know. 알고 있, 있단다. I see. 하면은 몰랐다가 아는 거고. I know. 하면 이미 알고 있,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Earth is pulling you down. 지구가 너를 끌어 당기고 있지? 너를 끌어 당기고 있잖아. Say that. Right, r i g h and Johnny couldn't float anymore. 자, 우주에서처럼 떠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더 이상은, anymore. 더 이상 오면 안되네데 not과 anymore 합친 거야. couldn't float anymore. 이 말은, could float no more. 예, no more를, no more나 no longer. 이런 걸 뒤에다 그냥 한꺼번에 붙여도 돼요. not과 any를 합친 말이야. not과 any가 no가 되니까, could float no more. 이래도 된다는 얘기. 어쨌든 얘네는 더 이상 떠다닐 수 없어요.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자 그것이 그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어요. 뭐가? 떠날 수 없는 앞 문장. 떠날 수 없는 것. What's that sound? 그게 무슨 소리니? 에스트봐라 아, 아. 무슨 소리예요? 저것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묻는 거죠. A bird is singing. 새가 노래하고 있네. I've never heard a bird sing. 자. 여긴 중요한 게두 개가 나오네. 현재 완료, have pp, and never, 경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지각동사예요. 그죠? 지각동사, 목적어, 보호로서, 원형. 이건 지난번 시험법인데, 어쨌든, to sing 하면 안 되고, 뭐, singing 정도는 가능합니다. 새가 노래하는 거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오엔 새가 없으니. And, I've never f a s t the wind. 그리고도, 느껴본 적도 없어. 예, 그리고 바람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전이는 그래. 예.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예, 뭐 이거 이거 예, 그런 거. 그 처음으로 느낀 건 걷기가 힘들어. 지구의 장, 중력 때문에 더 이상 떠다닐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새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새들 노래 듣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저 소리는 뭔가요? What's t h e sound? 이 예, 한꺼번에 저 소리는 뭔가요? Yeah. Rada a n Johnny는 ran up the nearest hill. <웃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달려서. 뭐 하러 왔겠어요? At the top, 꼭대기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서로를 쳐다보고선, 음 말없이 d a y left 그들은 생략된거지 d a y 를 공유하고 있어 웃었습니다 then 그리고나서 그들은 lay down 누웠어요 on the soft green grass 위에 그니까는 내가서 lay는 lie 과거 눕다 lie, lay, lane i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음 lie가 또 뭐가 있냐면 거짓말하다 그래서 거짓말하다는 규칙이에요 lie lied lied 그다음 또 레이라는 노타가 있어 예, 요건 노타라고 보면 안되죠 음, 뭐 노타는 뒤에 목적가 나와야 돼 레이레이드 레이드가 있어요 그거는 또 레이레이드 레이드 그렇게 노타야 이거는 노타와 눕다는 뒤에 목적가 오냐 안오냐의 차이 목적가 안오면 라이 눕다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거야 지금은 Yeah. Then, t h e 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그래서, 뭐 했겠어? Road down the hill. 예, yeah, 언덕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There was s t i l l secret.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어요. 예, yeah, 여기 들어가는, 음, 문장. 알아두고. 비밀이었다 그랬잖아. 아, 그게 이거였어. 언덕에 올라가서 굴러 떨어지는 거.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이것이 가장, 음, 새로운 것들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뉴스 w 이야 가장 최고의 새로운 것이야. 애들이라 다르죠. Shouted, running, r u n n i n y 소리쳤어요. And 그리고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네, 계속 굴러 떨어지려고. 재밌겠죠? 응. 언덕 위로 다시 뛰어 올라왔습니다. Where did you run and o u n again? 자, 어디 는았지 그러면 lay down 대답해야 돼. Day.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합쳐서 lay니까.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라고 하면 되겠죠. 음 내용의 순서 문법 그 다음에 뭐 옳고 그런 것 알아 뭐, 질 뭐지 물어볼 수 있는 것 대답할 수 있는 것 뭐, 내용만 잘 알면 다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정리해 둡시다